어른이한테는 왜 산타 할아버지가 없을까요? 사실 산타 할아버지는 부모님이잖아요 언제부터 알게 됐어요? 어릴 때는 진짜 산타 할아버지 있다고 믿었잖아요 어느 순간 잠결에 엄마가 자는 내 가슴팍에다가 선물을 놓고 가는 모습을 어렴풋이 본 이후로는 아 산타 할아버지는 세상에 없는 거구나 엄마가 나의 산타 할아버지였구나 저는 숨겨둔 영수증을 발견했어요 저는 애초에 믿지도 않았던 것 같아요 유치원대 선생님이 산타 변장하시는 거 보고 알았어요 대부분 산타 할아버지가 너무 티가 나서 그런가 보다 일부러 이거 엄마가 사줬지? 했는데 성인이 된 지금도 산타가 사줬다고 해요 와, 어머니 너무 로맨틱하시다 어나 순간 감동받았어 크리스마스 때다 컸는데도 불구하고 선물을 주고 산타 할아버지가 줬다고 하시는 거야? 동심을 지켜주시더니 나도 나중에 꼭 저렇게 평생 산타 할아버지라고 해야지 산타 할아버지가 죽어 가신 건데? 이렇게 아 정말 부모님들 대단하신 거예요 그 아이들한테 자기들이 산타인 거를 들키지 않기 위해서 애들이 잠들 때까지 기다렸다가 잠들면 몰래 몰래 살근살근 가가지고 앞에다가 이렇게 선물을 갖다 놓고 막 그러잖아요 언니는 크리스마스 선물 받고 싶은 거 있어요? 시시하게 무슨 가방이야 시시하게 무슨 뭐 악세서리 악세서리나 하지도 않는데 나는 그냥 아파트 하나면 된다 자기 방포자이 사줘 방포자이 이렇게 해야 되겠다